나라가 하나니 나라도 한다 수면 건강 연구소의 캠페인입니다. 근데 그 네. 제가 늘 생각하는 건 소장님이 항상 그 강조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네. 코골이 소리는 코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다. 또어 코골이를 정작 하는 사람은 자신의 코골이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 알지 못한다. 상수리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그런 부분을 미묘하게 파고 들면서 그렇죠. 그 코골이 소리를 이걸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많이들 하시는데 네. 실제로 코에 문제가 있어서 코골이를 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있죠? 네, 네. 어떤 어떤 코에 문제가 있을 때 음... 코골이 모업이 진행이 되는 걸까요? 코로 호흡하는 게좀 부족해지면 코로 예. 네. 네. 그래서 어, 대한민국의 뭐 20, 30% 정도가 말레르기 비염, 음. 코에 문제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고, 또 비중격망곡증은 음. 거의 남자들은 뭐 70, 80% 여성이 음. 한 반수 가까이가 코 양쪽이 불균형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거를 통칭 어. 비중격, 가, 코를 비중, 음. 코 가운데 벽, 음. 막. 음. 그거잖아요그 음. 그래, 코를 가로막는 이 뼈가 음. 틀어져 있다. 음. 그래서 비중격이 만곡되어 있다. 음. 정말 비중격 만곡증. 음. 사실은 음. 알고 보면 별로 어려운 말도 아닌데 되게 음. 어려워 보이잖아요. 음. 코가 삐뚤어졌다. 이거죠. 정말 어려잖아요삐뚤어지고 그렇게 말하면 좀 뭔가 없어보이니까 음. 아, 비중격 만곡증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음. 음. 일단 코골이 얘기가 나면 일단은 그거부터 펴야됩니다 하고 코에다가 아, 이 관계적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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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는 똑같이 있는데 코코는 똑같이 있는데 이게 통로가 동시에 들어가면 어 코오 는 굉장히 예민한 센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냄새를 맡아요. 그렇죠. 예. 이게 이 센서가 계속 그이 노출돼서 음. 기능을 계속 활발하게 하다 보면 음. 이네들이 이게 민감도가 떨어져요. 아무래도 그래서 음. 교대 근무를 하는 거예요. 아 이쪽이 활발해지면 이쪽은 좀 쉬어라. 어제는 계속 지난 시간에는 경찰. 그 음. 치안에안 해서 말씀하시더니, 네. 오늘은, 네. 네. 어쨌든, 교대 근무를, 음. 코는 하게 됐습니 그래서, 보통 평균 뭐, 4시간이라고 4시간 쉬고, 4시간이라고 4시간, 일하고 4시간 쉬고 교대로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코가 뻥 뚫려, 잘 뚫려 있는 곳에, 통로가 큰 쪽에 숨쉴 때는, 음. 그나마 괜찮은데, 음. 음. 좁은 곳으로 갔을 때는 왠지 음. 음. 답답한 거죠. 음. 그러면 그때 숨을 세게 들으시죠 숨이 음. 잘 안들어오니까 음, 음, 음. 어, 양이 적으면 음. 어, 속도로라도 빨리 이렇게 진, 어, 그렇죠 적정한 양은 필요로 하는 아, 양은 있고 자, 그러면 네. 그때 되면 음. 자, 한두 코를 바고 해보면 전반적으로 어, 숨이 하면서 이 압력이 세지기 때문에 이, 이 부드러운 조직은 협착 현상이 발생합니다 아. 그래서 쉽게 예를 들면 이렇게 부드러운 빨대가 있다고 음, 볼게요. 음, 딱딱한 음. 거 빨고 말고 음, 부드러운 음, 걸 갖고 음. 물을 더, 살짝 빨아들일 수있잘 네, 네. 들어오잖아요. 그때 네, 네. 입구를 좁게 해서 네. 잘안 빨아지니까 왜냐면, 좀 세게 빨죠. 이렇게 되면 빨대가 짜부러져 버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음. 네. 그러면 음. 그때 여기가 짜부러지는 거죠. 그러면서 소리가 음. 이런 소리가 나죠. 나,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입대 난 소리는 입이 다물어져 있어요. 음. 이런 고글이 소리가 나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숨이 제대로 잘, 내가 원하는 만큼 만 들어오잖아요. 몸이 원하는 만큼 들어오지 않으니, 음. 그러면은, 아, 그러면은 더 지원군, 보강을 해라 해서 입을 벌립니다. 음. 그렇게 되면 음. 실질적으로 코로 들어오는 양보다 입으로 들어오는 양이 더많을것 같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음. 이게 회전축이 여기 있어요. 음. 아, 아, 이 턱에 회전축이. 네. 그러면 입을 벌리면 벌릴수록 어디로 가죠? 뒤로 가잖아요. 뒤로 이렇게 돌아가니다 네. 뒤로 가면 기도를 더 막아요. 그러면 그렇게 그, 되네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혀도 더 뒤로 가죠? 그렇겠죠 그래서 기도를 더 막아요. 네. 이런 숨을 쉬면서, 아 아유, 막 숨을 쉬려고, 그냥, 그, 안간힘을 쓰는, 그런, 정말, 눈뜨고 못불, 음 정말 안타까운 음 순간을, 음 혼자, 음불 닦아놓고, 음 혼자 몸부림을 치고, 옆 사람은 시끄러워 죽겠다고, 아, 이 인간 왜죽 그러고 <웃음> 있는 상황이,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아아이 코골이가 점점, 어, 심해지고, 저업으로 갔다가, 이제, 가다가, 이제, 이러고 이제 혼자 걸돌고 생과 살을 넘나드는 네네. 위험한 지경에서 겨우겨우 살아나오는 아, 이게 이게 왠지 안타까운 이이 현실인데 안타깝지 않도록 모습이 나오는. <웃음>